s o e 종합 FM, 9 9 9 m h z 기쁜 소식 밝은 세상, CPBC,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. h l t l 우리 함께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요.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기쁜 소식 밝은 세상, 광주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.